이렇게막어잘 생겼다고요? 매직스쿨님 아 감사합니다. 아 정말 지당하신 말씀이에요. 예 맞는 얘기고요. <목소리> 오랜만입니다. 저 동네용 무드입니다. 예 반갑고요. 아 오늘 해볼 것은 무엇이냐 바로 사람 사는 이야기다. 제가 에어컨을요 예 지금 못 틀고 있어요. 에어컨이 없다 보니까 아 굉장히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는 일단 에어컨 없이 잤는데 생수 올린거 끌어안고 자니까 살만 하더라고요 이렇게 에어컨 광고는 못 들어오고? 아 아닙니다 제가 아직은 유명하지 않아서 그래요 여러분들 제가 유명했으면 어떻게 했습니까? 삼성, LG 그냥 다 들어오죠 그냥 자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피서 느낌을 약간 내기 위해서 바지가 꽃무늬거든요? 시원하게 한번 보여드릴게요 약간 약간 요런 느낌 바지 괜찮습니까? 예뭐 네. 그건 아니라고요? 아예 죄송합니다 예. 무대와 방은 연기됐잖아 아 그렇죠! 제가 고3인데 방학에 일주일 연기됐다 이 말입니다 이 말은 뭡니까? 더 놀아라 그렇다는 얘기고요 음. 군대 왜 구독자 공개 안 하신 거죠? 아 왜냐면 제가 구독자 공개를 하면은 제 가슴이 아프기 때문에 비공개로 돌려놨습니다 방송 중에 자꾸 제 친구들이 이렇게 전화를 하는데 여러분들 잠시만요 전화 데이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네 안녕하세요 근데, 아는 사람이 전화를 한다는 건니 아싸 아님? 글쎄요. 전 아는 사람이 전화한 게 아니고, 모르는 사람이 전화했기 때문에, 아싸까지는 아니다. 카드 스냅체인지로 일반 카드를 구독 카드로 구독하로바꾼되지 않나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하시는, 그걸 제가 본 적이 있는데, 뭐 이미 남들이 한걸 제가 따라하면은, 어, 무드님, 따라하신 거 아니에요? 아니, 왜 우리, 누구님, 누구님, 따라해요? 에? 무드님. 무드님, 누군데 그러세요? 그런단 말이죠. 요즘 좀 어리신 분들이 무서워요, 제가. 무료 방송 접어보겠다. 실질 천원 감사합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들 제가 하나 알려드릴게요. 현명한 소비를 하는 방법인데요. 여러분들이 우리나라 국내 마중샵이 몇개 있습니까? 많은 그렇게 많은 건 아니지. 근데 어쨌든 가격을 잘 비교해서 사십시오. 근 가끔 가다가 그냥 자기가 사는 샵에서 이제 뚝딱. 사가지고 택배 받고 와서 이러고 있었는데 옆에 친구가 어? 3천원을 샀는데 나는? 이러면은 기분이 여러분들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현명 소비를 하기 위해서는 많은 샵을 찾아봐라 불포는 흑역사 질안 좋고 잘 나가버리니까 만덱더 생산 어? 이거 아시네요 이거 아시는 분들이 제날 또래일 밖에 없는데 네5천덱 생산이라고 해놓고서 어? 잘 팔리네? 재물러 입장에서 어? 잘 팔리네? 이건 뭐예요? 한정판이라고 했지만 몇대 한정인지는 내 맘이다 바로 만덱 더생산 이게 업계 비밀이었는데 소문이 나버렸어요 돈 모아서 골드 스탠다드 살까요? 아니면 스탠다드나 라이드백 살까요? 골드 스탠다드는 뭐예요? 이건가요? 이게 골드 스탠다드인가? 이 금색 금장 칠해져 있는 거? 라이드백 괜찮아요 돈을 조금 더 주고서라도 라이드백을 사는 게 낫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 스탠다드는 값이 싼 대신에 조금 좀 네, 조금 구개가 갸우뚱해진다 네. 골드 스탠다드는 실이 금색 아7천원짜리 골드실이 있어요 아, 아 이게 금색 테두리가 아니고 실이 금색이에요? 아또 아는 척을 해버렸네? 죄송합니다 여러분 두두님이라고 아 두두님 모셨는데 제가 항상 이게 약간 그래요 제가 이제 방송을 끝내려고 하니까 사람들 막 들어오거든요 제가 끝난다고 해놓고서 안 끝내면 이게 약간 방송이 어? 얘 갑자기 또 방송 욕심내네 갑자기 노잼 돼버리네? 가분사 이런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끝날때 끝내겠습니다 여러분들 아, 어쨌든 지금까지 무대였습니다 봐주신 여러분들 모두 감사드리고요 다음 영상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만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남은 방 행복하게 잘 지내시길 바랍니다